나도 지금 10, 20년째 헤매고 있는데 후배가 와서 견성을 하겠대요. 빨리 견성을 해보려고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선배가? 죽을래? 아니, 지금 그 자체가 나한테 능욕 나를 능욕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10년, 20년이 돼서 합격을 못 했는데, 고시. 고시원, 이번에 들어온 애가. 한 1년 하고 나가야죠. 빨리 합격하고 나가야죠. 이러면 화나지 않겠어요? 이게 날 무시하나?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길을 죽여야 돼요. 야, 여기 30년은 자꾸 해. 때려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주눅들어서 이제 머리에 세팅이 돼요. 30년 걸리는 일. 이제 뭘 해도 자기가 자기를 안 믿어요. 참나체험을 해도 안 믿어요 중간에. 음, 참나체. 홍익각당에서 말한 참나체험이 이루어져도 뭐라고 하냐면요. 음, 견성이 이렇게 빨리 될 리가 없고 이거는 그럼 참나체험이 아니군 하고 가요. 그런 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화두를 잡다가 참나를 계속 만나요. 근데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걸리가 없다. 왜? 이렇게 빨리 될 리가 없고,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맞는 논리가 나옵니다. 맞아, 견성은 꿈속에서도 화두가 잡혀야 돼. 야, 역시 쉬울 리가 없군, 하고 <웃음> 꿈속에서 화두를 잡으려면 이제 센 고생, 이제 참나랑 상관없는 이제 싸움이에요. 꿈속에서 화두를 잡냐, 안 잡냐는요. 참나 견성과 참나 체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뭔가 한 가지 대상에 몰입하느냐의 이야기예요, 그냥. 여러분, 내일, 어, 내일 시험인데 오늘 공부 안 하고 주무셔보세요. 자는 내내 시험 본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몽중이려오메이입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으면 인간은 자동으로 돼요. 그 기능이 있어요. 딱 깨어날 때 알고 있어요. 그 밤새 그 시험과 함께 지내온 그걸 느낌이 있어요. 그쵸? 최, 최악의 상황, 여러분, 몰아넣어보세요. 밤새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그, 그런, 그, 그거랑 견성이랑 상관이 없다고요, 그거는. 그냥 몰입 잘하네, 정도죠. 몰입을 잘하네. 한 가지 주제에 몰입을 되게 잘하네. 중간에 집을 짓는 선배들이 나와요. 왜? 선배들은 중간에 집을 져. 왜? 자기 합격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레벨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서 갑질해야 되거든요. 합격하셨나요? 아니, 합격은 안 했지만 야, 너 지금 여기 우리 절에 서열이 있어. 너는 이제 1년차, 2년차 더 윗사람들 모셔. 이런 분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승 중에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견성은 못 했습니다. 그럼 말을 말아야죠. 근데 견성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서운 선배들이에요. 합격은 못 했는데 무서운 선배들을 여러분 고시원 가서 만나면 여러분도 합격 못 합니다. 그분 합격의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불합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경우를 가르쳐 주죠. 왜 합격은 몰라요. 합격 빼고는 다 알아요. 왜냐 합격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 외에 나머지 고시원 생활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줄수 있어요. 절에 가면 이런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에 가면 이런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막뭐 그런, 뭐 그런 사도 이런 건 모르고 아무튼 노련한 교회 생활의 모든 걸 내가 가르쳐 주마 <웃음> 그러면. 여러분 원하세요? 고시 보러 갔는데 합격의 비밀을 가르쳐줄 사람을 원하세요? 아니면 그 이제 거기 신림동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배를 만나시요 만화는 저기서 보고 바둑은 저기서 두고 어, PC방은 저기가 괜찮고 뭐 독서실은 저기가 공부 잘돼 모든 걸 가르쳐주마. 법도 잘 알아요 심지어 법다 꿰고 있어요. 문제는 합격할 그그 그 정보는 없어요. 합격 외에는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요, 예전에 절에서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선빵 마구니. 선빵 마구니. 입만 열면 입에서 선에 대한 모든 게다 나와요. 근데 견성은 못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빵 마구니들이 참선방에서 안거를 할때 하고 뒷방에서는 수다 떨고 쉬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돌을 폈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불합격생으로 채워버려요. 선빵마군이라고 해요, 선빵마군, 절에서. 모든 이호는다 갖고 있어요. 절대 합격, 그러니까 중생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절대 합격하진 않아요. 고시원에서 오래 묵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겠다. 근데 합격으로 인도하면 좋은데 뭐 대부분 불합격으로 인도해요. 한번 돌아보세요. 재미, 재밌죠? 우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고 뭐, 남들은 뭐, 어떤 분이 이전에 저한테 막 비방하더라고요. 네 말처럼 견성이 쉬우면 절에서 지금 막몇십 년씩 안거 하는 사람들은 다 선방에서 막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씩 수련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냐? 이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웃음>